조금 좁네요. 네. <웃음> 좁네요, 좁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저희 룸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. 저희 룸메 언니가 원래 영상을 잘안 찍어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캐논 카메라 언박싱을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나와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M52 이거를 개봉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왜 이거를 개봉을 하는지 아세요? 아니요. <웃음> 말안 <말하는> 했나요? <거예요. 웃음> 네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. 네네. 제가 제가 캐논의 캐리에이터가 됐습니다. 헤벌란 <웃음> <해달라는> 소리 쳤는데. <싫어. 웃음> 네, 됐습니다. <그런 얘기를> <웃음> 네, 제가 캐논의 캐리에이터 이제 캐논에서 영상 크리에이터하고 이제 <웃음>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캐리에이터의 당첨이 됐는데 이게 <웃음> 260대 1인가? 엄청 높은 경쟁률을 뚫고 미니 헬프입니다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뭔라레> 그페 너무나 엄청난 경쟁률을 고 저희가 그렇게 인연이 돼서 요번또캐리어 표출을 시작해 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 유미 언니랑 <뭔라레> 열면 제품 설명서가 있고 사용법이 있습니다. 네 똑같은 말이지. 이 제품 보증서. 음. 근데 저 이거 아직 등록 안 했는데 네. 등록해야 되는 거죠? 네. 등록하시는 게 좋죠. 음 정품 등록해놓는 게 좋죠. 정품 등록하는 설명서도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. 그리고 본품. 음 짠. 짠. <웃음> 돌아간다. 는 어, 오, 굉장히, 굉장히 크네요. 그렇죠. 짠.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야. 네, 그리고 이제 무시를. <웃음> <웃음> 수... 충전기고 이게 충전기랑 충전. 음, 이거는 충전할 그수 있는. 여기 안에 충전기를 넣고 네. 충전을 하는 거죠? 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선을 연결해서. 음. 네. 네. 또는 끝 스트랩 네. 카메라에다는 네 이렇게 뜰 어? 있나요? 네 이건 아까 그 렌즈 이제 이렇게, 음. 이렇게 있고요 성원 이게 끄신 거예요. 짠 그러면은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이렇게 살짝 보니까 이것 네. 또한 와이파이가 와이파이로 전송이 되더라고요. 음 맞아 이게 와이파이로 전송이 쉽게 음. 돼서 네.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. 그런 게 캐, 캐논의 장점이라고 합니다.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이걸 보정을 하니까 좀 와이파이가 있으면 은 결국 그렇게, 그렇게 크게 와서 어차피 보정을 해, 해야, 해야 되니까 음. 컴리터로도 음. 옮겼는데 이렇게 요새는 폰으로도 보정이 너무 잘 음, 되어 있어서 그래 와이파이가 되는 게참 좋더라고요. 폰으로도 요즘 필터가 이쁜게 음. 많잖아요. 필터 추천은 해주, 한번 해주시죠. 어, 요새 뭐 피카! 피카 카 p 참카더라고요 a p i c 너무 i 빼 가지고 그냥 이제 원본 사진에 뭐 이렇게 해 p i 것도 좋지만 그냥 그거 자체로도 사진이 너무 Pica p i c 해 Pica Pica Pica Pica Pica Pica Pica Pica Pica Pica p 지 c a p 여행 다니실 때큰 카메라도 좋겠지만 이거 딱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하는... 영상 찍기에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카메라는 정말 가볍거든요 이거보다 더 가볍기는 한데 음, 차이점은 근데 솔직히 이거를 한번 찍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쵸? 한번 찍어보도록 해볼까요? 네! 그러면 은 이거 하나 둘셋 하면 포즈치해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말..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<웃음> 저기, 저기 앉아있는데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하나 둘셋 하면 포즈를 취해주시죠 알겠죠? 하나 둘셋 <웃음> <웃음> 맞게라도 하시던데요? <하실 없어요. 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요? <웃음> 네 하나 둘셋 <웃음> 둘 해방아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하나, 둘, 셋! 뭐죠? <웃음> 진짜 와 대박! 제가 이쁘게 나나요 안녕하세요, 유미씨. 안녕하세요. 어, 존예시네요 <웃음> 근데 언니 진짜 이뻐. 이쁘게 나와요? 오.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이게 화질이 진짜 좋다. 일단은 딱 선명하고 딱 찍었을 때 특히 이제 캐논만의 색감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. 음. 오 근데 이거 진짜 아, 이게 되게 보면은 음. 제 얼굴을 계속 잡고 있네요. 이게 오, 얼굴을 진짜. 잡을 줄 아나 봐요. 음왜 저는 안 잡죠? 저는 뭐 얼굴 취급을 안 해주시는데요? 무슨 소리세요? <웃음> 어 근데 이거 너무 뽀얗게 이쁘게 나오는데? 되게 음,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살짝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찍어봤을 때 되게 선명한 것도 원래 너무 선명한 또 이게 음, <웃음> 잡티가 또 이게 잡티가 많이 나오는데 음, 근데 이거는 정말 확실히 뽀샤시하면서도 뽀샤시하는... 잡티가 에, 자, 예쁘게 나오는 거 같고. 제가 이거 옛날에 비교를 했었었거든요. 소니 카메라, 소니 알파 5000이랑 이 캐논 마크 2 G7X 이거랑 서로 비교를 했었던 영상. 여기 보이시나요? 네. 여기 <웃음> 네, 여기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. 너무 화질 차이가 많이 나서 깨끗하게 나온다. 어, 좀 깨끗하게 나오고 약간 좀더 샤프하게 나오는 거 근데 또 지금 이거랑 이거 보니까 또 너무 똑같은 거 하는 거 보셨어. 역시... 나날 발전을 가고 있네요. 역시 카메라란...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평을 한 명씩 해볼까요? 이 카메라에 대한? 저는 일단 한명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원래는 뭐 이제 제 카메라가 아니어서 별 관심이 <웃음> 없었는데 네, 확실히 딱 봤을 때, 진짜 키, 이게 딱 키고 나오는 그 색감부터가 조금 달랐다고 해야 되나? 응. 음. 아, 진짜 확실히 정말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아, 캐논만의 색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캐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, 아무래도 지금 이것도 되게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거 확실히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진짜 더 환하게 나오고, 지금 딱 봐도 되게 환하게 나온 게 보여서 음. 되게 신기하긴 또 하고 저희가 지금 보, 뭐지 이제 조명도 되게 없어서 되게 어둡게 나올 거라고 네. 생각을 했었는데 조명도 알아서 이렇게 좀 밝게 음. 정말, 정말. 키워주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 저도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무겁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일단은 이제 마이크도 달렸고 그리고 화질도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행 갈때 이게 좀더이 카메라로 좀더 많이 들고 갈것 같은? 근데 뭐 이것보다 무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로는 정말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고 음. 네. 그렇게 음. 막 무겁지도 않고 딱딱 음. 딱 적당한 그래. 것 같고 그래서 전 만족합니다 짠! 진짜 예쁘게나오네 지금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어, 내가 지금 초점을 옮겨봤어. 어, 어, 그러니까 어두워져. 어, 점점, 어, 근데 초점을 자기가 잡아가네. 음. 어, 또 갑자기 밝아져. 우와.